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입니다 제가 늘 하던 막공에서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수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수진 채널을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치과의사 이수진입니다 와, 연세가..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? 저는 이제 51세죠 저랑 몇살 차이 안 나는 언니처럼 보일 정도로 세월이 어찌나 이렇게 빨리 흘르는지 나이 들면 세월이 빨리 가요 외모는 이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번씩 할머니가..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같아서 지금 세월이 그냥 막 달려가 뛰어가 일단 오늘은 이수진 원장님의 맛집을 소개해 주시죠 여기는 맛집이자 또 저희 집이자 저희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밥 먹는 날보다 여기서 지금 밥 먹는 날이 많고 제가 만든 집밥보다 여기가 사실 더 집밥 같아요 제가 만든 집밥은 마치 캠핑장에 가서 먹는 이상한 음식 같고 <웃음> 아 요리 <여기> 잘하시던데 <웃음> 이제 집밥이 나왔어요 오 김이 지금 풀풀나는데 순두부찌개랑 오 어, 미역국이 그냥 딱 진짜 집 같아요 미역국 네, 네, 제육볶음 짱 맛있겠다 오 어, 이거는 어묵어묵 어묵. 김치 그리고 콩나물이랑 이거는 양배추 찐거 그냥 찍어 먹는 거 같아요 김 하나 반찬도 막 바뀌나요? 반찬도 살짝 바뀌어요. 바뀌었네, 어제랑 다르네. 나 어제도 왔으니까. 잘아 먹겠습니다. 네. 한번 먹어볼까요? 일단 미역국부터. 음! 음 아니,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. 그지, 그지? 내 입에, 이 입안을 지금 코팅해버렸어요. 음. 간이 진짜 너무 맞아요. 엄마가 아니야, 엄마가.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. 약간 짭짤름하면서도 짜지 않고. 진짜 그 간을, 그 경계선을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. 아유 어쩜 그렇게 묘사를 잘해, 묘사를. 이제 편안하게 먹어볼까요? 음. 제육볶음. 제육볶음. 여기 순두부찌개도 맛있어. 음. 맛있지, 맛있지? 이거 부추인가? 부추 향이 너무 잘 어울려지고 향긋하면서도 그, 좀 매콤해요. 어, 부추는 저기 피를 맑게 해갖고, 저기, 출산 후에. 자기, 그, 구독자가, 나 10대인데, 출산 후에 부추를 또 많이 먹어야 돼요. 피를 맑게 해갖고, 엄청 먹었어요, 내가 부추를. 밥도, 여기 안에 살짝 보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. 새우도 들어갔어. 음, 여기 진짜 괜찮아요. 무슨 일이야? 이어묵볶음식 우리 남편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맛있네 음. 맛있어 다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콩나물도 보시면 콩나물을 되게 색감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빨간색, 초록색, 고추를 나눠주셔가지고 매콤하려나? 유독 지금 이거 소리가 들리셨냐요 식감이 음, 다른 콩나물들보다 뭔가 더꾸덕꾸덕한 느낌이랄까?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냥 윤댕이 얘기하면 궁금해 먹어야지 <웃음> 궁금해가지고 음. 좀더 그런 느낌이에요 음. 그리고 반찬이 무한 리필이야 음 마음껏 먹어도 돼막 주셔 음, 음, 음. <웃음> 어머 제 육볶음이 진짜 난리납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이 부추가 막 들어가 있는 게 향이랑도 잘 어울리고 고기랑 너무 잘 맞아요 애기 낳고 꼭 먹어야 돼 계속 애기 낳고 나 애기 낳고 일부러 엄청 찾아 먹었던 기억이 나피를 맑게 한다고 그래서 부추하고 미역국은 진짜 많이 먹었어 음식은 중요해 진짜 동의보감에 <웃음> 동의보감에 음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낫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해요 동의보감 아, 진짜 이 뉴욕구 너무 열심히 있는데 고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근데 궁금한 게수량이 어묵, 어묵 좋아하면 자기가 어묵 해줘? 네. 이렇게 맛있게 음 이렇게 맛있게까진잘안 되긴 한데 운 좋은 날은 맛있기도 해요. 미역국 말아먹어야 됩니다. 음. 계란 나왔어. 어? 순두부에 제일 오. 곧 내가 반 절반 저기 쪼갰다. 어, 좋아요 어. 저는 미역국에 김치. 아유, 아유, 아유, 먹을 줄 아네. 응? 아유, 복스러워. 괜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. 먹을 때 이렇게 응? 먹는 입좀 봐. 이렇게 복스럽잖아. 어, 음 오징어였잖아요? 어, 음? 저는 그거 무은 음, 줄 알았는데. 음! 맛있죠?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밖에 없어요. 어머. 지금 도라지 타이밍이야. 미역국 그거 먹고 더 달라 그래도 주셔 무한 리필이야. 음. 도라지 타이밍이야. 네. <웃음> 너무 개운하지? 너무 맛있어요. 음, 음, 음. 요거를 이제 남은 밥은 음, 계란도 먹고 순두부를 샥 넣어가지고. 얘들아 뭘 비와 아니야 이 어 계란이 너무 맛있다. 그치 순두부에는 계란이 최고지. 음~~ 그렇요을안고을만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, 메인 반찬인데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양도 많고 밥한 공기를 시켜서 반반 나눠 먹을까? 네, 응, 좋아요. 그래라지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맛이에요 행복해지는 맛 그냥 회사 앞에 이런 집 있으면 맨날 올것 같아요 진짜. 그치 왜냐면 회사, 일, 회사 일을 하시든 나처럼 병원 일을 하시든 이제 뭐 먹을까를 막 생각 하 그것까지 생각하기에 머리가 터지거든. 근데 여기 칠판에 이거를 먹어라 이러고 써있잖아.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둘중 하나 먹어 어,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렇지 그렇지. 결정장애 있기 때문에. <웃음> 아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양배추 먹어야 돼. 동의보감에 이것도 꼭 <웃음> 양배추도 꼭 먹어서 이게 맑게 해이건 도라지 씹을 때좀재밌어요이 식감이. 알싸한 느낌도 나고 향도 좋고. 자기를 음식을 잘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인 것 같아. 그래서 다 복이 올 거야. 복은 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. 이게 치과의사 입장에서. <웃음> 이렇게 괜찮은 백반집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비싼 가로수길에 7,000원이면 그것도 심지어 얼마 전에 천원이 오른 거래요. 진짜 저렴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직장인들 배를 불리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오늘 이 수지 원장님의 맛집인 원두막에 와봤는데 어 가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전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맛들이 다 깔끔하고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들만 다 깔리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미역국 간이 정말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손꼽게 미역국 간이 너무 잘 됐어요. 그리고 순두부찌개도 진짜 진심으로 전문점에서 제가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다고 느낄 정도로 괜찮았고 잘 먹었습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지 말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원장님이 같이 먹어서 한 번만 닳을게요 몸에 좋은 양배추를 딱 먹고 얼굴은 <웃음> 아, 안 찍어? <웃음> 아, 얼굴이 아이고 음, 얼굴 같이 가야 되는구나? 오케이 오케이 자, 풍나물 풍나물을 이렇게 틀어 네, 네. 이렇게 틀어 네네 네. 맞아요 오, 네네네네네 음. 예능이요